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봄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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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아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하게 전함에 그들이 한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내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당분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소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귀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기도록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개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와 여호서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들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 0일4 0야를 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율례를 전파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준행하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아침에 나와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기둥을 세우고 소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재물의 피를 가져다가 반은 양푼에 담아두고 반은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함으로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푼에 담아둔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스라엘 백성의 입으로 준행하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하겠다. 라고 고백함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출애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애굽에서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은 꼭 필요했습니다. 왜일까요? 고대 메소프타미아와 가나안 지방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론도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은 참신이 아니며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애굽에게 내리신 열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었습니다. 나의 강은 넉넉하게 물을 공급함으로 가축들과 사람들이 먹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함으로 풍요를 가져오는 풍요의 신으로 숭배 되었습니다. 또한 개구리와 이, 파리 등열 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시며 사람의 언어로는 평용할수 없는 크신 분임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신 중에 누와, 누가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그가 들어보았던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참신을 보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불평하며 모세에게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둬지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고 힘들 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완전히 잊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 하나님이 스스로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들이 지킬 윤리에 즉 십계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70, 70인 장로 아론 풀과 함께 신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모세와 함께 같은 장소로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아론과 풀은 그곳에 남겨두고 모세와 여호수아만더 높은 곳으로 올라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간 후에 여호수아만 남겨두고 다시 모세 혼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산 위에 오르자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며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웠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모세를 구름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후 40일, 40일 동안 밤낮으로 산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그리고 70인 장로, 아론, 꿀, 여우수와는 신의 산에 임하신 동일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시내산 밑에서 머물며 시내산 꼭대기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맹렬한 불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장로들의 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 꼭대기에 오른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걸까요? 신의 산의 꼭대기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따라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맹렬한 불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창옥처럼 빛나고 하늘처럼 청명해 보이며 어떤 이에게는 구름 속의 영광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밀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몸에 배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오세는 6일 동안 신의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버텼습니다. 신의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산이 아닙니다. 울산이고 나무 한구루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낮에는 해한 조각 가릴 수 있는 나무조차도 없습니다. 물과 식량도 없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춥습니다. 광야의 특성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일교차가 20도 이상 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얼어 죽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유기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1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잘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사랑과 인자함이 넘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크고 위대하신보다는 맹렬히 불타오르는 불과 같이 분노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밀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며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밤에는 굶주림, 야생동물이 가득한 맹독을 가지고 있는 정괄과 독사가 있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이, 밤에는 나를 삼킬 것 같은 어두움과 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6일 밤낮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갈망함입니다. 갈망함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청화가 같이 빛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타고 물과 같이 오늘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고 넓게 알고 싶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아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갈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오늘 하루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경험하고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하나님을 갈구하고 간절하게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